안녕하세요. 파비앙 스튜디오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만년필 세척 방법인데 만년필 세척 방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년필 세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방식의 만년필들이 있어요. 일단 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방식의 만년필을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 피, 성분, 평소에 많이 평문적으 많이 사용하시는 일단 그냥 컨버터 방식의, 컨버터 방식의 그런 만연필이고요. 또 하나는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연필입니다. 첫 번째 컨버터, 방식, 컨버터 방식의 만연필부터 한번 찾아해 보도록 할게요. 둘다 만연필 둘다첫 번째는 똑같으니까 물에 받아도돼요 물에 받아도 받아가지고, 이왕에 미적 시간물이 좋거든요. 이왕에 미적 시간물이 좋아가지고, 미적 시간물을 많이 받아주세요 달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물에 끄덕끄덕 흘렸다가, 빼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물을 넣었다 뺐다 물을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돼요 계속 세척해 주시면 되고 컨버터 방식의 마니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컨버터가 내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척 속을로 사용하지 않고 컨버터 내부에도 있는 쌓여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컨버터를 사용해서 같이 세척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하는 편이고요 한가니다한 그러니까 번씩 주사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세척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내부에 있는 찌꺼기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컨버터를 사용해서 어, 세척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요,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제거해주는게포인트고요그 다음에, 일단, <웃음> 일단 물을 내리고, 그 다음 피스톤 필러 방식에 설명을 드릴게요. 피스톤 필러 방식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 안에, 피스톤이랑, 요안 자체가 필스톤이기 때문에, 이 밭이 피스톤이기 때문에, 그냥, 어, 다른 뭐, 이걸 분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뭉쳐야 돼, 그대로 이렇게 그냥, 물체를 그대로 그냥 넣고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물을 받은 다음에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물을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피스톤 필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분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귀찮음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대신 물 양이 상당히 많이 소비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없고요 나중에 일단, 일단 이 부분을 스킵하도록 할게요. 잠시 네, 건조, 일단 이런 식으로 세척이 다끝났고요그 다음에 휴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에 촉을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쭉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물기까지 싹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물기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피드 부분에 남아있는 다른 물기나 아니면 잉크 찌꺼기까지 싹 빼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기를 한번 싹 빼주시고 다른 것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자루 세척했거든요. 세자루 세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기를 싹 빼주시고 피드 부분에 남아있는 그런 어 잉크 잔여물도 싹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조 과정인데. 건조 과정을 이렇게 놔두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시면 돼요. 1시간 정도 놔두시면 되는데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루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지났고요. 네 1시간이 지났고 이제 잉크를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버터 방식은 어떻게 어, 잉크를 충전하는대우을 아실 테니까 일단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피스톤필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휴지가 필요한데 제가 휴지가안 들고 왔네요. 잠시만요. 나 피스톤 빌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잉크를 그냥 뚜껑 열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담궈 버리시면 됩니다. 담궈 버리시고, 상태로 뚝,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쭉쭉 빨아 옮기면 됩니다. 빨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잉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쓱 닦아주시고 수쓱 닦아주시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시면 잉크 충전이 완료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영상 많은핑크 어, 충전방법과 많은핑크 어, 충전방법과 사적방법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에 댓글란에 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